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요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힘든 분들에게 내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실증이 났고요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한 경우라면요 굳이 위로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나는 상대방을 원했고요. 이별 통보 후에 상대방에게 매달려두 봤어요. 그와 연애를 하면서 내 나름은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밀려났다면 그래서 지금 너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내 감정은요. 처음에 밉고 화가 나다가 허전하고 허탈해지고 그러다 또 그리워지고 쓰라려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요. 계속 체박에 돌듯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생각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혹여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라도 된다면요.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는 정말로 내가 매력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미움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어떤 순간엔 나도 이런 감정들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내 자존감이 이미 너무 바닥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요 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요 생각보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여성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나는 원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요 단지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죠 처음에 그 남자는요 나를 좋아했고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선택해 줬거든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요 그도 나를 선택했었다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사람이 나와 충돌하는 순간들마다 힘들어져서 나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나봐요 근데 나는 그런 충돌의 순간에요 그 충돌이 분명 싫은 건 맞지만 이 충돌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노력해 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나는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닌가 봐요. 나와 같은 노력파는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엔 몰랐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조금 더 쉬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정답이 주어지기를 바라기는 하나 봐요. 정답을 찾아서 나설 생각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마 나와의 고비에서도 그렇게 쉬운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가 약간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런데 나는 또 그런 그의 선택에 아쉽지만 수긍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아프고 있는 거겠죠. 나도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나도 이를 악물고 같이 가보자고 노력을 한 건데 그 사람은 내 감정 같은 걸 돌아보기에는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나에게 던져놓고 떠난 거겠죠. 그집마저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많이 아픈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요 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큰 사람일 수 있죠. 나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일 수는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건 맞거든요. 힘들어도 잘 참고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는요 나와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나는 요그 사람보단 조금 더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걸 거고요 누군가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자격을 조금 더 갖춘 사람인 건 맞는 거겠죠 누군가와 함께 갈때충돌이란게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의 결과를 얼핏 보면요 내가 밀려난 것 같고 그가 떠난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나를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존감을 낮추면서 그에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떤 오지 마을에 가게 됐어요. 내 주머니에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에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내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나 봐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1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요 어쩌면 고기 한 덩이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에겐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없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내 간절함 때문에 그들에게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주고요 고기 한 덩이와 바꾸기는 했어요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 10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는 고기 한덩이의가치만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요. 나는요. 10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 원주민 마을이 아니라 대도시에 가면요. 누구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탐낼 거예요. 쳐다볼 거라고요. 서로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치겠죠. 난 실제로 그런 존재거든요. 넓은 마음을 가졌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매력적인 내 모습에 비해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요 원주민이라서 내 가치가 그 정도인 걸잘 판단할 수가 없나 봐요 어쩌면 내가 떼를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자기가 받아준 것처럼 나를 그렇게 형편없이 대접해 준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도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요.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다이아몬드라면요. 원주민들의 말을 믿고 내 가치를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요. 원주민 마을에 머물면서 내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돼지 3천마리와 다이아몬드를 바꿔줄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근데요 어쩌면 그 방법보다요 나는 그 원주민 마을을 떠나서 대도시로 나가면 내 가치를 쉽게 인정받고 나도 쉬운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마 내가 대도시로 갔다면요 최소한 돼지 3만마리는 확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이아몬드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라는 가치를 몰라서 지금 나를 놓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밀려난 게 아니고요.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그를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